제가 지금 독서혁명이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니일스입니다 지금 50살이 넘으셨나요? 어,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50세 아픈 부모를 돌보다가 간병우울증에 걸리다. 53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상속 다툼이 시작되다. 56세 황혼이혼 위기에 봉착하다. 63세 첫 손주의 탄생의 기쁨도 잠시 고부 갈등이 시작되다. 65세, 아무 생각 없이 받은 연금, 결국 손해를 보다. 75세, 의료비에 간병비까지 인생 최대 경제 손실이 닥치다. 77세, 자식 부부와 사는 게 눈치 보여 집을 금매로 싸게 넘기다. 82세, 결국 찾아온 치매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90세, 시설 입원 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다. 아, 이게 뭘까요? 네, 우리가 50세 이후에 노년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 문제들을요. 통계적으로 나열해 본 겁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내용은요. 우리가 살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이죠. 생각은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준비 없이 막상 다치면 어, 정말 엄청난 시련과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제 사건들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지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고요. 또 생긴다 할지라도 실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이책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노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책이 독특한 건요 목차가 매우 독특해요. 보신 것처럼 나이대별로 있습니다. 50, 51, 53, 60, 62, 63. 그래서 100살까지 쭉 나오는데 나이대별로 노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굉장히 현실감 있게. 읽다 보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0세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이제 산 거죠. 100세 시대에. 50세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픈 부모를 돌보았더니 찾아온 우울증과 조기 퇴직. 인생 후반전이라 불리는 50대에 들어서면 더 이상 나와 자식만 생각하면서 지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노후생활, 특히 노후 돌봄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50대 무렵부터는 요 고령이 된 부모를 돌보느라 퇴직을 선택하는 돌봄 퇴직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부모를 돌보는 과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구덩이에서 허덕이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돌봄,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 지금 이제 50세라면 부모님 나이가 80전을 일 거예요. 그렇죠? 한달 전에 찾아왔던 50대 여성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 역시도 직장을 잘 다니다가 부모님 돌봄 때문에 회사를 조기 퇴직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좀 넘게 부모님 돌봄을 하고 있는데 벌써 우울증이 걸렸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오십 세에는 아픈 부모를 모시다가 본인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이벤트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십일 세로 넘어갑니다. 갱년기를 겪는 아내의 분노가 폭발하다. 네, 어, 보통 제 갱년기. 갱년기는 어, 통계적으로 보면 오십일 세부터 최고조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폐경 오년전또 폐경 후오년이 합친 이십 년을 갱년기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갱년기가 되면 여성분들이 힘들어 할까요? 어, 이유는 이렇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 환경이 급변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성 호르몬이 이 보호막이 돼서 이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스트레스는 이 여성 호르몬이 이겨낼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갱년기에는 이 여성 호르몬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도 떨어진다는 거죠. 외부 환경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나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기존에는 감당할 수 있었던 이런 스트레스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이게 이제 갱년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갱년기도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53세로 넘어갑니다. 자, 53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 상속 다툼이 시작되다. 네, 제가 상담을 10년 넘게 해왔잖아요. 대부분 50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예외가 없어요. 크고 작고의 차이지 대부분 이 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습니다. 자매, 형제, 남매끼리. 어, 이제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가족끼리 왜 이래? 상속 분쟁 급증. 이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소송 접수 건수가요 매년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50대 중반에 겪을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자, 56세로 넘어갑니다. 황혼 이혼 위기에 봉착하다입니다. 요즘 이렇게 미디어에 보면 황혼 이혼에 대한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은 황혼 이혼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통계로 봐도 이렇습니다. 20년 이상, 30년 이상 결혼자의 황혼 이혼 증가폭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경제력을 갖춘 여성층의 증가 또는 형식적 관계보다 스스로의 행복 추구하는 인식의 변화 기대수명의 향상으로 거의 100살까지 살잖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은 더 오래 행복하게 누리겠다는 그 인식의 변화 또 하나는 요즘 이렇게 <웃음> 변호사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 부동산 전문 변호사, 형사소송 전문가 근데 요즘 많은 게 뭐죠? 이혼 전문 변호사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대사회 이런 것들이 이 항원 이용 증가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늦지막히 이혼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재산이 충분하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같이 살 때보다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게첫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61세로 넘어갑니다.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년퇴직 충격으로 노인성 우울증에 걸리다. 어, 이건 이제 일본의 사례이기 때문에 국내 사례를 제가 한번 봤더니 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많아질수록 우울증 환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노년기의 우울증, 노인 환자 얼마나 될까요? 10명 중, 통계적으로 보면 10명 중 1명이 우울증에 걸리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노인성 우울증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치부가 된 거죠.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또 어떤 경우는 뭐 치매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노인성 우울증에 대해서는 적게 제대로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치료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표를 보면, 음, 네 음,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어느 나라일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네, 이렇게 우울증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60세 이상 노인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 이위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요,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네, 신체 질환. 마지막 세 번째가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이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자, 66세로 넘어갑니다. 66세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암발병률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어,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다릅니다. 남자암 1위가 뭐냐면 폐암, 2위가 위암, 3위가 전립선암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1위가 유방암, 2위가 갑상선암, 3위가 대장암입니다. 우리가 기대수명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100명 중에 하나? 10명 중에 하나? 저도 한 100명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수명까지살 경우, 남자는요, 5명 중에 2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요. 또 여성은 3명 중에,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걸릴 확률이 높죠? 네.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성은 3명 중에 1명.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66세 돼서 이런 병에 걸리게 되면 일단 치료 부위가 문제가 되고 또 완치 후에도 간병비 문제가 돼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6 0대 겪을 수 있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 70세로 넘어갑니다. 70세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이 10년도 못가 사라지다. 이게 뭐 사기나 그런 거 말고 병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70세가 의료비와 돌봄비가 한꺼번에 물밑듯이 몰려오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 70 정도가 되면 대체로 본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컨디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난 70이지만 고령자라는 말이 나한테는 익숙하지 않아 난 아직 젊어 라고 이제 생각하시죠 을 자, 그런데 이7 0세란이 나이가 이성난파도가 닥치기 직전에 고요함도 같다고 합니다 건강하다가 오늘날 갑자기 큰 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제 건강을 잃게 되면 이걸 이제 치료하고 또 돌봄비 때문에 돈도 단숨에 잃게 되는 이 시기가 70세에 평균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75세로 넘어갑니다.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의료비에 간병비까지 인생 최대의 경제 손실이 닥치다. 어, 한달 전에 오셨던 60대 중반의 여성분이 생각이 나요. 남편하고 그래도 잘 살아왔다는 거죠. 건강하게 생활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고 남편이 70이 좀 넘으셨는데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대장암 3기하고 4기 정도 그 사이에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또 재발이 되고 항암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의료비도 많이 나갔지만 이분도 연세가 있으니까 돌봄을 하는데 체력이 안 되잖아요. 돌봄 도미를 했는데 비용이 의료비에 돌봄비에 또 생활비에 한 달에 한 600에서 700이 나가는 거죠. 연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300이 채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집을 팔고 줄여서 지금 생활비와 돌봄비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노후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셨는데 이런 상황이 의외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79세로 넘어갑니다.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입소한 요양원,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이 늘다. 80 전후에서는 이렇게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봄 상태가 되는 사람은 75세 이후 증가한다. 평소 하던 대로 생활하다가 살짝 넘어졌는데 골절로 입원을 하고 퇴원만 하면 잘될줄 알았더니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들어져 결국 돌봄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돌봄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는 넘어져서 발생한 골절과 뇌경색으로 즉시 입원하고 퇴원 후에 곧바로 돌봄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예전에 고령의 여성 고객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혼자 살았던 그녀는 집안에서 물건을 찾다가 그만 넘어졌고 뼈가 부러지고 말았다 다행히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야쿠르트 아줌마가 발견해서 즉시 입원을 했고 퇴원 후 이전처럼 보행할 수가 없어서 결국. 돌봄시설에 입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전처럼 이제 자식들이 챙겨주지 않으니 노후의 몸이 불편한 것도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런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80세로 넘어갑니다.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알면서도 쉽게 당하는 보이스피싱과 부동산 사기 정말 많죠. 제가 그동안 상담하면서 이 부동산 사기로 찾아오신 분만 정말 천 명이 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3년 넘게 14년 정도 되죠. 어, 이런 사건 사고로 찾아오신 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 왜 이렇게 노인들에게 특히 이런 보이스피싱과 부동산 사기가 많을까요? 여기 제가 이제 신문기사를 프린트를 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돈 건강 외로움이 범죄의 핵심 키워드. 자 제가 앞에서 노인의 극단적인 선택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돈 문제, 두 번째가 건강 문제, 세 번째가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가 있다면 돈을 써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들이 이 동건강 외로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노인분들에게 사기를 많이 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노인분들은 내가 무언가를 이제 선택할 때 이게 바른 선택인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실 때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을 꼭 사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82세로 넘어갑니다. 82세.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찾아온 치매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어, 치매 환자 얼마나 될까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91만 명이 넘습니다 자,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성이 71%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남성에 비해서 2.5배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로 분류를 하는데 이런 노인 인구 중에서 치매 환자 얼마나 될까요? 100명 중에 하나? 50명 중에 하나?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는요. 9명 중에 한명이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치매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한 병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자신을 잃어가는 병이잖아요. 그리고 금방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병, 이 치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제 많이 걸리죠. 아홉 명 중에 한 명. 네. 이게 또 80대 초중반 가면서 걸릴 수 있는 위험입니다. 자, 90세로 넘어갑니다. 90세,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고령자죠. 네. 시설 입원 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다. 이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고. 여기서 이런 모습은 뭐냐면, 몸도 내가 가눌 수 없는 상태로 하면, 대수본도 받아내야 되고 또 인공호흡기도 끼고 또 음식도 뭐 기도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음식을 넣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는 있지만 바라만 봐도 힘든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해도 뭐가 문제냐면 일단 한번 연명가정이 진행되면 내가 의사를 표현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명치료가 계속된다는 거죠 누구도 이렇게 살고 싶지 는 않을 거예요 환자 본인은 그래서. 어, 일본에는 이제 엔딩 노트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엔딩 노트 관련 컨텐츠를 올렸는데 적어도 내가 건강할 때또 의식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나의 선택을 미리 자녀들이나 지인들한테 말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존엄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자이책 제일 마지막에는 음, 이런 삼각형 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50전의 삶과 50후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겁니다. 자, 50대 이전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가 뭐죠? 네, 성공이죠. 성공과 목표. 이걸 위해서 열심히 학교, 초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가고 스펙 쌓고 직장 들어가서 또 열심히 인사고가 받아서 진급하고 이 성공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가는 게 50대 이전의 삶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심신의 건강은 어, 뒤로다 미뤄졌죠. 그런데 적어도 50 이후에는 어, 심신의 건강을 내삶 최우선순위로 올려놓으라는 거죠. 네, 공감이 됩니다. 저도 지금 이 부분을 제 삶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 두고 어, 돈을 좀덜 벌더라도 제 심신의 건강에 더 많이 시간과 애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중간중간 나이대별로 노후에 생길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공감이 되시나요? 네 저도 매우 공감이 됩니다 아직 70, 80까지 살아보지 않았지만 곁에서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머릿속에 잘 그려져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이죠 어, 이 책은요. 제가 지금 문제 제기만 했는데 이 책은 이 나이대별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해법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이 넘는 분들 또 부모님이 80 전후 되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 이책 한번 읽어보면서 해법을 가지고 나이대별로 생길 수 있는 것도 예방도 하고요. 또 생긴다고 해도 슬기롭게 헤쳐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